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 2020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후보에 오른 게임들입니다. PC 온라인에 오른 후보는 단한 개, 모바일 게임 11개, 콘솔 게임 단한 개, 인기상 후보에 오른 9개의 게임 중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를 제외한 8개의 게임이 전부 모바일 게임. 이 2020년 대한민국 게임 대상 후보 라인업을 보면 딱 현재 한국의 모바일 편향적인 시장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후보작들의 90%가 모바일 게임들만으로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이런 모바일 편향적인 문제는 항상 한국 게임 시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몇 년째 계속해서 거론되어 온 문제입니다. 그러나 모바일 게임이라는 것 자체는 결코 해롭다고 볼수 없습니다. 상당한 시장성을 가지고 있는 모바일 게임은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각국에서도 제작하고 즐기고 있죠. 대표적으로 디아블로 이모트... 아니 아, 아 이건 아닌가? 베데스다의 산하에도 모바일 게임 스튜디오인 알파도 게임즈가 있으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산하에는 우리들에겐 캔디크러쉬 사가로 유명한 킹이 있죠. 그리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한 그 닌텐도조차 모바일 게임은 그냥 잠깐 유행하고 지나가는 것이다 라는 말이 흑역사가 될 만큼 마리오 카트와 같은 많은 게임들을 모바일로 출시해야죠 해외 게임 전문 분석 사이트인 뉴즈에서 발표한 게임 시장 동향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모바일 게임 시장은 전세계 게임 시장에서 48%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매출액은 49%에 육박합니다. 콘솔 게임의 매출 성장세는 매년 꾸준하게 증가될 것이지만 모바일 게임 시장은 여전히 가장 빠른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놓은 만큼 모바일 게임 시장은 우리가 가볍게 무시할 만한 수준은 아니죠. 정말 웃기게도 우리가 허구한 날 그렇게 비판을 일삼는 NC소프트는 포브스 선정 세계 최고의 고용주 73위에 뽑힐 만큼 엄청난 직원 복지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이렇듯 모바일 게임으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고 많은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 지금 결단코 누구도 모바일 게임 자체가 나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건 한국 게임 시장이 이 우물한 개구리의 과도기를 넘어 다음 레벨로 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한 스텝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수많은 기업들이 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액을 가뿐하게 뛰어넘고 시가총액 순위에도 글로벌 탑1 0에 들어가는 기업들이 존재하지만 한국의 삼성이 이를 뛰어넘고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과 함께 브랜드가치 탑5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내수시장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많은 세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으로만 치면 텐센트랑 두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더불어 케이팝과 드라마, 영화 같은 콘텐츠 산업들은 비록 매출액은 낮을 수 있으나 그 작품성과 산업성을 인정받아 해외에서는 나름의 성과를 꾸준하게 내고 있으며 흔히 말하는 국위선양을 이루어내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게임 시장은 이렇게 그래프로만 보면 높은 매출액을 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콘텐츠 산업에 비해 글로벌 경쟁력은 현저하게 떨어지죠 바로 옆나라인 일본만 보아도 전세계 최대 게임 컨퍼런스 중 하나인 도쿄 게임쇼를 매년 개최 중에 있으며 다크 소울의 프롬 소프트웨어 몬스터 헌터의 캡콤 글로벌적으로 쟁쟁한 경쟁력을 갖춘 개발사들이 존재하죠 그리고 미국의 엑스박스와 매년 경쟁 구도를 펼칠 정도의 규모를 가진 플레이스테이션 글로벌적으로 독보적인 게임기인 닌텐도까지 일본의 게임 시장이 가진 글로벌 경쟁력은 아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도 모바일 게임으로 수많은 돈을 쓸어담고 있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게임 품질 상향을 위한 노력을 강행하고 있으며 지금은 비록 공갈빵 취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스타보다는 훨씬 나아보이는 차이나조이 게임 행사까지 이미 중국의 게임들은 한국을 넘어섰다 라고 해도 될 만큼 무시무시한 질적 양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한국은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매출액이 내수시장에서 발생할 정도로 옛 중국의 기업들의 행보에서 제자리 걸음만을 반복하고 있는 우물 안의 개구리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나마 해외에서 초대박을 터트린 배틀그라운드를 제외하면 말이죠 사실 이것도 해외에서 한국 게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을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도기를 달리고 있는 한국 게임 시장은 무엇보다 변화가 절실합니다 리니지? 모바일 게임? 다 좋아요 리니지라는 게임 자체가 가지고 있는 IP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 방향성이 너무 내수시장에만 국한되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에 이 게임들이 한국 내수시장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적으로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춘 채로 재탄생해야 하는 기점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뭐 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만 당연히 저보다 똑똑한 기업 총수님들은 근몇년 전부터 슬슬 패키지 게임에 대한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트위치 등의 뉴미디어를 통해 고품질의 게임에 계속해서 유출된 2, 30대의 젊은 층들은 계속해서 짧은 주기로 강력한 과금환을 유도하는 한국의 모바일 시장에 점점 지쳐 콘솔 게임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콘솔 시장은 6년간 231%의 고성장률을 보이며 급성장하고 있죠. 특히 2020년도 초 닌텐도의 대란이 증명하였고 지금 엑스박스 시리즈X와 플레이스테이션5의 예약 판매가 순식간에 솔드아웃 된 만큼 차세대 콘솔 출시에 앞서 한국 게임 시장은 그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터닝포인트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NC소프트도 프로젝트 TL이라는 이름으로 리니지의 콘솔화를 준비 중에 있으며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 대표적인 글로벌 게임 회사라고 할수있는퍼 펄어비스가 준비 중인 많은 콘솔 게임들 등 나름 굵직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콘솔 게임들이 당장 2021년에 대거 출시될 예정인 만큼 2021년인 내년엔 지금과 같은 모바일 게임 위주의 페스티벌이 아닌 진정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게임들이 한국게임 대상 후보의 모바일 게임들 뿐만 아니라 콘솔과 패키지 게임들이 이름을 올리고 있겠죠 이제 돈좀 벌었으니 게임강국이라는 이름답게 이걸로 콘솔게임도 만들고 패키지게임도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한류의 한국게임도 추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좀 질병인의 몸에 취급을 안받지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